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템을 합리적으로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를 치통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또 티셔츠를 두 개를 샀습니다 티셔츠 두 개를 사서 배송을 받아보고 입어봤는데 두장다 대중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또 색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티셔츠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첫번째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핑크 컬러의 티셔츠입니다 요 나비 문양을 보면 아시겠죠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의 나비 티셔츠인데요 ESS 시즌에 아오레가시에서 이런 나비 모양을 많이 썼어요 바지나 뮬, 가죽자켓 이런데 막 나비 자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다른 나비 자수 제품들은 가죽 소재로 되어있는데 이 제품은 부직포 소재에 불규칙하게 오버로크가 되어있어요 예쁘죠? 처음 제가 이거를 아오레가시 공홈에서 봤을 때 어... 솔직히 살것 같진 않았어요 가격대도 정가로 치면 24만원이고 컬러도 그렇고 이런 나비 디자인이 되게 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o k m 몰에서 70% 할인이 들어가서 무려 69,000원에 뜬 겁니다 인스타에도 한번 공유를 했는데 공유하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시더니 착샷을 하나 올렸더니 다 따라서 사셔서 이50 사이즈가 지금 품절된 상태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물로 받았을 때 굉장히 예쁜 티셔츠였고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좀 코디를 해봤냐면 아무래도 색깔 자체가 좀 강렬하다 보니까 하체 쪽은 그냥 좀 무난하게 검정색 슬랙스에 슬리퍼 류를 매치해서 진짜 이 티셔츠 하나만으로 룩을 완성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코디를 해봤고요. 박스 피스로 나온 제품이지만 전체적인 품이 몸에 딱 맞는 느낌이라 제가 평소에 많이 입는 오버핏 티셔츠랑은 좀 다른 핏감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. 전체적인 기장도 조금 짧게 나온 편이라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콤팩트하게 보여가지고 비율적으로도 다리가 좀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핏이었어요. 생각보다 컬러가 괜찮지 않나요? 남자들이 입어도 그냥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마비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되네요. 제가 176에 82kg지만 입었을 때 이렇게또막 뚱뚱해 보이지도 않고 물론 뭐 마르신 분들보다는 핏이 안 예쁘겠지만 저처럼 살집이 있는 사람도 아무 그냥 문제 없이 더 예쁘게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도 좀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목도 되게 이렇게 좀 좁은 편이에요. 너무 이렇게 허하지 않은 몸에 딱 맞는 그런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포인트 티셔츠가 좋은 게 지금은 단품으로 착용을 하지만 바에는 뭐 가죽자켓, 가디건, 블레이저 이런 데에다 레이어드를 했을 때좀 센스 있는 그런 코디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69,000원에 구매를 했지만 계속 입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티셔츠는 또 같은 아워레가시의 메버리 티셔츠 해골 티셔츠라고 하고요. 이 친구도 정가가 20만원대지만 이번에 오케이몰에서 8 9 0 0 0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앞에 해골 디자인인데 여기 보시면 불투명하게 두겹으로 된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.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는 희미하게 프린팅을 한건지 이걸 뒤집어보니까 양면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거더라고요 이렇게 뭐 굉장히 재미있는 티셔츠 같아요. 뒤집어 입어도 뒤집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봉제 라인이 보이긴 하는데 또 그런 맛으로 연출을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번에 짧은 머리 패션에서 소개해드렸던 찌청제품이라든지 조금 포인트가 들어간 코디를 할때 티셔츠로 한번더 포인트를 주는? 좀 힙하게 연출을 할때 그럴 때 스타일링을 하면 더 예쁜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좋은 게 해골 모양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가죽 자켓 이런 거 입을 때 포인트 되는 룩으로 굉장히 좋겠죠? 가죽자켓 입으면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? 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시크하게 빡세게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야오레가티셔츠들 제가 몇개 사보고 느낀 점이 이 시보리 원단이 약간 흐물흐물해서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점이 좀 단점이긴 해요 지금 보셔도 이게 목에 딱 붙거나 이러다 보니까 쭈글쭈글 하는 게 있긴 한데 티셔츠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될것같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두개 중에서 이 나비 티셔츠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일단은 컬러 자체도 흔히 보이지 않는 컬러긴 한데 이 나비 디자인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진짜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근데 그런 디자인을 69,000원에 구매를 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특하지만 가격대가 합리적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? 추통령 구독을 하셔야겠죠? 추통령 구독을 하고 추통령 인스타도 팔로우 하시면 제가 구매하거나 저렴하게 찾은 아이템들 다 공유해드리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다음에 계획 중인 컨텐츠는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하면서 벌써 증정을 몇 개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제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!